안녕! 오늘 제가 평소에 정말 잘 쓰고 있는 향기템들 추천 영상을 준비를 했거든요. 진짜 썼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그런 향기템들 겨울에도 쓰기 좋은 포근포근한 향들까지 제가 잘 쓰는 제품들 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꼭꼭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제품은 핸드크림이에요. 이 제품은 제가 선물 받아가지고 계속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햄버린즈의 체인 핸드크림인데 요거는 7번이고요. 이렇게 독특하게 체인이 달린 게이 제품의 키포인트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계속 사용을 했더니 이 골드 부분이 살짝 빛바랜 것처럼 좀 되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빈티지하게. 예쁘게 들고 다닐 수 있거든요. 되게 보들보들하게 발리고 끈적한 느낌이 없어요. 제가 끈적한 크림을 되게 싫어하는데 끈적함 없이 흡수가 굉장히 잘 되고 산뜻하게 흡수가 되면서도 보습력이 꽤 있는 핸드크림이거든요. 실제로 사용했을 때도 보습력이 부족하지 않은 느낌이어가지고 손이 건조할 때마다 수시로 발라주는 핸드크림이에요. 로즈우드 코코넛 향 우아함이라고 공홈에돼 있는데 첫 향은 조금 스모키한 느낌도 나면서 우아가 향이랑 약간의 꽃향기, 그리고 약간 풀 내음 같은 그런 향기가 나고요. 이첫 향이 날아가고 나면 단향은 이 코코넛 향이 들어있어서 그런가 좀더 부드러운 느낌이고 약간 포근포근한 느낌도 살짝 나면서 우아하고 좀더 부드럽게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향인데 저는 얘가 잔향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로즈우드도 들어있어서 살짝 아주 약간의 우디한 느낌도 나기 때문에 너무 달달하거나 너무 묵직하지 않은 그 사이에 있는 느낌이에요. 패키지도 너무너무 예쁘기 때문에 진짜 선물용으로도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도 템버린즈 제품인데요. 템버린즈 퍼퓸 앤드 포지 향입니다. 일단 제가 템버린즈 제품들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패키지부터 너무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소장 욕구 뿜뿜한 그런 귀여운 패키지들 이렇게 열면은 펌핑해서 사용하는 제품인데 뭔가 편한 것 같으면서도 불편한 것 같고 좀 애매하더라고요 손에다가 이렇게 바로 짜주는 편이거든요 장미 덤블, 페출리, 젖은 땅이라고 돼 있는데 딱 처음에 맡았을 때 진짜 장미가 되게 많은 장미 정원 이런데 가 느낌이에요.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그런 플로럴 한 향기가 나거든요. 살짝 지나고 나면은 그 장미 덤불에 줄기라고 해야 되나? 그 줄기랑 그 장미가 심겨있는 흙내음이 살짝 나는 것 같아요. 줄기 같은 이런 잎사귀 같은 냄새가 나가지고 되게 독특하고 냄새가 좋아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좋은 게 잔향이 진짜 미쳤거든요. 이 제품이 퍼퓸 맨드이기 때문에 진짜 향수 대용으로 써도 될 만큼 진짜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파우치 속에 쏙 넣기 너무너무 좋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다음 제품은 또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아르투아의 바디로션 세가지를 들고 왔어요. 저도 진짜 끈적이는 걸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요 아르투아 바디로션이 되게 끈적임 없이 생크림처럼 보들보들 촉촉하게 발리고 흡수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식물성 보습 성분이 함유가 돼 있어가지고 보습도 되게 잘 되기 때문에 끈적이는 걸 싫어하는데 또 겨울에 바디로션 안 바르면 은 다리가 막닿 트고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셨던 분들한테 완전 완전 추천하는 그런 바디로션인데 요 아르투아 바디로션이 전문 조향사랑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명품 니치 향수에서 느낄 만한 그런 향들을 제형한 바디로션인데 진짜 향이 너무 좋거든요 요 제품은 송 바디로션인데 진짜 기분 좋은 섬유유연제 향기 되게 클린한 그런 느낌이에요 딱 이미지를 연상을 해보면은 진짜 막 날씨 좋은 날 이불 빨래 해놓고 그 이불 부를 딱 빨고 나서 거기 이렇게 폭딱 이렇게 누웠을 때날것 같은 그런 포근하면서 깨끗한 그런 비누 같은 그런 냄새거든요 처음에 딱 맡았을 때는 살짝 시원하면서 샤워를 하고 나왔을 때 뽀송뽀송한 그런 느낌의 냄새고 얘가 바르고 나서 잔향이 은은하게 살짝 머스크 냄새가 조금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은은한 잔향도 너무너무 좋아요 겨울에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금방 씻고 나온 것처럼 포근하고 깨끗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진짜 계절에 구애 없이 사용하기 좋을 것 같고 저의 꿀조합 중하 하나인데, 포멘트 시그니처 퍼퓸 코튼허그 향이거든요 요 제품도 너무너무 좋은 코튼 향기거든요 이 제품이랑 이 제품을 섞어가지고 같이 바르면 진짜 완전 좋은 코튼 향이 나거든요 처음에 뿌리면은 뭔가 좀 남자 향수 같은 그런 향이 나서 살짝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그거를 조금만 견디면 방금 샤워를 끝내고 온 포근하고 뽀송뽀송한 그런 향기로 바뀌거든요 이 제품이 진짜 겨울에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향이고 요거를 바르고 요거를 뿌리면은 진짜 잔향이 진짜 미쳤어요. 잔향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밤에 잠안올 때도 샤워하고 나서 요송 바디로션을 온몸에 딱 바르고 요거를 한두번 정도 칙칙 뿌리고 자면은 자는 내내 진짜 너무 기분 좋은 뽀송하고 상쾌한 포근포근한 코튼 향기가 나기 때문에 진짜 이두 가지 조합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나갈 때도 옷에 이렇게 딱딱 뿌려주면은 외출하고 나서 몇 시간 지나고 심지어 그 옷을 며칠 뒤에 다시 입었을 때도 진짜 포근한 그 비누향 같은 게 계속 남기 때문에 비누향이랑 머스크 향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또 아르투아 바디로션 자르 제품인데요. 이 자르 제품이 제가 아르투아 제품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호불호가 제일 없을 것 같은 향이고 되게 여성스럽고 우아한 느낌의 그런 향이에요. 뭔가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의 플로럴 향이 딱 나거든요 그 향이 되게 고급스러워요 이 제품은 처음에는 약간 싱그러운 그런 꽃다발 같은 느낌이라면 잔향은 되게 은은하게 뭔가 비누향이 나면서 살짝 머스크 같은 향이 나가지고 향기가 되게 고급스러워요 낮에 샤워하고 요 자르 로션을 바르고 한 8시간 지나서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남자친구가 오늘 왜 이렇게 좋은 냄새 나냐면서 못 뿌렸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뿌린 거 아니고 바디로션인데 이런 냄새가 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진짜 향기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한번 맡아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 좋거든요. 직장인분들한테도 추천을 드리고 데이트 나갈 때나 소개팅 갈 때도 요 제품을 딱 바르고 나가면은 그 사람의 기억에 향기가 좋은 사람으로 뭔가 뇌리에 탁 박히게 할것 같은 그런 향이에요. 진짜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그런 플로럴 향기기 때문에 완전 추 추천하는 그런 제품?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아르투아 라튤립 바디로션이거든요. 이 제품은 바이레도 라튤립이랑 향이 완전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라튤립 향을 한번 맡아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향이 비슷하고 인위적인 꽃향기가 아니고 진짜 생화 같은 그런 꽃향기가 나는데 이 라튤립 향도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생화의 프리지아 튤립 요런 느낌이고 플로럴 계열 좋아하시면 무조건 추천하는 향이거든요. 바르자마자 발랄하고 화사한 그런 기분 좋아지는 냄새인데 되게 여성스럽고 사랑스러운 그런 향이에요. 꽃밭에 간것 같은 향이 나고 이게 그냥 꽃잎 냄새만 나는 게 아니고 꽃의 줄기? 그 줄기 냄새도 좀 나는 것 같거든요. 단순한 향이 아니고 이렇게 줄기의 냄새같이 생화의 느낌을 더 살리는 싱그러운 느낌도 있기 때문에 진짜 완전 추천하는 그런 향기예요. 처음에 발랐을 때막 달달한 느낌보다는 되게 싱그러운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 줄기의 그런 느낌 느낌이 나거든요. 잔향은 뭔가 꽃잎 향이 은은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진짜 요거를 바르고 나가도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겨울에도 진짜 무리 없이 쓸수 있을 것 같은? 진짜 향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진짜 라튤립을 좋아하시면은 무조건 좋아하실 그런 향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제품이랑 이것도 같이 사용을 하는데 요거는 논픽션의 가이약플라워예요. 요것도 플로럴 계열 좋아하시면 진짜 좋아하실 건데 살짝 달큰하면서 이것도 완전 플로럴 계열이기 때문에 외출하기 전에 샤워하고 라튤립 바르고 나서 요 가약플라워를 이 바르면 은 인간꽃이 된것 같은 그런 조합이더라고요. 살짝 스모키한 느낌도 나면서 마냥 달달한 향이 아니기 때문에 호불호 없이 사용을 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요거두 개를 같이 썼을 때 뭔가 싱그러운 느낌과 살짝 달큰한 느낌? 조금 묵직한 느낌도 함께 날수 있어가지고 뭐 요거는 플로럴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하는 그런 조합이에요. 요 아르투아 제품들은 올리브영에 입점이 돼가지고 올리브영에서도 시향을 해보실 수 있는데 요 자르랑 라튤립향은 올리브영에서 시향을 하실 수 있고 조 바디워시도 함께 입점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송 바디로션은 그 공식 몰에서만 구입을 할수 있다고 하거든요. 요것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요 향기들은 궁금하시면 올리브영에서 꼭한 번씩 시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핸드크림이랑 바디로션 그리고 향수 조합까지 추천을 해봐 드렸는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아르투아 바디로션 제품을 한 개씩 해가지고 총네 분한테 보내드리는 구독자 이벤트도 준비를 했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 자세한 내용을 써놓을 테니까 더보기란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세 가지 중에 원하는 향으로 꼭 이벤트 참여를 해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